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윤주성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국회를 단독 소집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 진상 규명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야당의 요구에 최대한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도 가까스로 열흘 연장됐습니다만 여야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팽팽해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의 고물가의 경기침체까지 가시화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여야가 정략적 이익보다는 국민 민생에 초점을 둔 정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월요일의 고정코너죠.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에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